오늘은 그 분쟁과 관련한 어, 특히 아파트 에서일어나는 많은 분쟁에 대해서 어, 간단히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파트 일하는 분쟁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음, 이웃 분쟁 분쟁 조정사 되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24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그, 그 간지려놨어요. 그래서 그 24가지가 뭐냐면 주요 내용들이 어, 크게 어, 말씀드리면은. 주민과 주민간의 집단기능형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하고 단지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단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그 집단기능형, 민원, 집단기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놀이터를 갖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또 예를 들면, 내, 지금 우리가 지금 저 개별난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든다. 난방비가 그걸 지금 보일러가 다 망가져 가지고. 지금 하려면 대대적으로 막 수억이 드는데 이걸 갖다 다 없애고 새로 우리가 개별난방을 전환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 대표적인 이제 뭐 저쪽에 이제 그 수위에 있는 뭐 아파트 하고 수위 아파트 하고 이제 지금 그 황진구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어 리모델링 이라든지 재건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제 집단비는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이제 그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반려견 뭐 담배 연기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웃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산상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또는 뭐그 장인이 차량 주차인데그 어떻게 했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에 관련된 차량 민원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가 아파트에서 대피소로 나왔습니다. 이 분쟁 조사할 때는 그 길에서는 24가지를 갖다가 실제로 해서 실제 발생된 케이스를 유지해가지고 쭉 여기 나오는 것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만은 실제로 결론된 비결이 나와있으니까 한번 많이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균형 조종사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280명 정도는 유명도 못하는데요 어, 그중에 이제 그 제일 우리가 유명한 분이 어, 여기 이제 그 저자로 되어 있는 우리 이제 그 최상현 선생님이 이제 어, 유명한 분이고 이게 정리를 다 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윤기평 교수라고 글도 잘 쓰시지만은 이렇게 구조 어, 건설회사라든지 큰그 대기업과의 그 분쟁에 있어서 아주 많은 그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윤기평 어, 어, 교수님 좀 유명하시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학회 어, 이기만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야에 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에서 우리가 변호사나 법무사나이쪽 가기 전에 중전 단계 미디에이터라고. 중재하고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일들을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부룹이라든지 이런 사회 단체에서 어, 학식과 동망이 많고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 대개 이제 이러한 분쟁 조정을 하면서 그 솔루션으로는 이제 대개 어, 분쟁 조정이라는 솔루션이 대개 세 가지인데 돈이나 법이나 이런 뭐 시간 이나 이런 것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망라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어 사회 원료로서 어떤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 어, 사회 리더로서 이런 조언을 해주시고 조종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이, 이런 제이이 그 분쟁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집합범위에서 분쟁조종이 쉽지는 않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야에 어,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여기 게좀 음,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케이스와 어, 케이스로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홈페이지지 이런데 많이 케이스를 넣어주시면 또 같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아파트 관리 품질 학교는 이러한 그런 케이스를 갖 다양한 케이스를 갖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서로 토의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널리 보고 바라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어 요새는 분쟁 조정의 양상이 돈이나 법이나 이런 것다해결해야질안돼요왜냐면 감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어느 아파트 경우에는 그 공용 시설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새로 만든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길 그 들어가려니까 테니스장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회원가입 안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파트 내에 이게 우리 저기 아파트 내에 있는 그공용 물건을 이공용입 이 저기 대지를 왜 내가 못 들어가냐? 당신은 회원이라고 내고 나는 안돼 이래가지고서는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있죠. 아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을, 주상복합고급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수영장을 했는데, 수영장 개장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어, 떤 분이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수영복 입고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갔다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욕, 그러한 앙금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또, 어디 경우에는 경당이 새로 아파트 입주 않는데, 경당 문을 잘안 열어요, 빨리. 그러니까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니 관리소장은, 아니, 그 경로도 하려면 TV도 놔야 되고, 뭐, 노래방 기계도 하나 설치되고.